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에서 새롭게 구글 계정을 만들고 채널을 만든 다음에 브랜드 계정까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로 들어왔고요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십시오 다른 계정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용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성과 이름을 입력하시고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복구할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성별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전화번호 인증 번호를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핸드폰에 문자 인증번호가 올 건데요 영문지 빼고 숫자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를 눌러주세요 밑으로 내려서 동의를 하시고요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구구 계정을 만드실 때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단계 인증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 설정을 누를게요 그리고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코드번호 6자리가 옵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영문지를 빼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2단계 인증이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썼을 때제 핸드폰으로 이제 알림이 뜹니다 구글 계정을 사용하실 때는 2단계 인증을 꼭 하시기 바랄게요 유튜브로 와서 프로필을 클릭하고 계정 전환을 눌러서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눌러 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로그인을 했고요 프로필을 클릭하고 채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롭게 만들 채널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되면 채널이 개인 계정으로 만들게 되고요. 이 채널을 사용하시면 안되고 오른쪽에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새 채널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채널명을 선택하고 체크를 누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 브랜드 계정이 만들어집니다.